나떠나그 빈자리 영원할 것 같은 말 어디로 어디로 우디 행복한 꿈이라 우디 안녕이라 가 숨 먼저 눈물을 닦아도 닦아도 흘러내리는 사랑은 어쩌나 그대가 떠나면 어쩌나 이대로 나 혼자 가는 이 길을 외로워져나 꿈속의 그대를 이제 안녕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안녕, <목소리> 안녕히 우리 안녕이다 가슴 먼저 눈물을 닦아도 닦아도 흘러내리는 사랑은 어쩌나 그대가 떠나면 어쩌나 이대로 나 혼자 가는 이 길을 외로워져나 아, 하얀 꿈속의 그대를 이제 안녕이라 아, 아무 말도 못하고 안녕 안녕히 내리는 눈물을 어쩌나 그대가 떠나면 어쩌나 이대로 나 혼자 가는 길 나를 서러왔잖아나 아 하얀 꿈속의 그대를 이제 안녕이라 가고 안녕 안녕이 안녕 안녕이